내가 있어요. 모르는 <웃음> 그 절대 다수로 대상으로 한 뭔가를 하려면 특히 제너럴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뭐 오늘 피드백을 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자꾸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자꾸 겉도는 답변만 하게 되는 것 같은 게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딱 조금 더 클리어하게 예를 들어 자꾸 이렇게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뻔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들으시는 분들은 쟤네, 쟤네들은 계속 뻔한 얘기만 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거를 차라리 아까 남주씨가 얘기한 것처럼 딱, 딱 하나의 뭐 주제가 됐든 아니면 뭐 하나의 문제가 됐든 그런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에 대한 차라리 그 문제를 뭐랄까 대상으로 하는 토론?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면 그 안에서 조금 더 테크니컬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테크니컬한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지금 이제 비디오로 찍어서 좀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같이 희찬형이랑 저랑 이제 몇분몇 몇 분이랑 같이 예전에 미팅도 하고 인터널리 뭔가 한게 있었어요 그때는 아 이제 우리끼리 이제 같이 미팅을 한 거여 가지고 희찬형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가 진짜 한3 0 0장 됐던 것 같아. 요 이 300장 되는데 그게 다 이제 confidential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 어디 회사에 무슨 프로젝트 거기서 또 패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패널이 어,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여튼 어느 뭐 회사의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 한장 형이 슬라이드 열어 놓고서 그냥 10분 동안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코스트가 어떻게 나고 머티리얼이 어땠고 이걸 바꿨고 사실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 할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뭐 그런 credential이 걸려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 필요로 찍어가지고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조금 애매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아주 뭐 간단. 한 형은 뭐 코스웍 같은 거 혼자 디자인하는 거 없어요? 따로 없어요. 나 네. 회사 일들만 해 와서. 네. 근데 제 그런 건 사실 있어요. 그런 거한번 중에 뭐 회사 일들이지만 네. 회사 일 자체에서 아, 코스웍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의 어떤 튜토리얼 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몇개 있거든요. 가령 이제 뭐 튜토리얼을 하든워크샵을하든 아니면 뭐. 워크샵도뭐한 학기짜리 워크샵을 하던 뭐뭐 음. 뭐 다섯 번워크샵을 하던 아니면 한번워크샵을 하던 그뭐 데이터에 관련된 거 아니면 무슨 컴퓨테이션에 관련된 거 비주얼라이즈션 관련된 거 매핑에 관련된 거뭐 이런 식의 어떤 무게 중심에 따라 약간씩 이렇게 완전 인트로덕션 이 있고 조금 후배들 좀 약간 대학원 레벨 정도 되는 뭐 석박사 레벨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할수 있는 뭐 튜토리얼이나든지 아니면 뭐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디스커션하고 리딩하고 뭐 이런 식의 어. 머티리얼들 그, 그 생각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음. 솔직한 얘기로 그거 되게 부지런해야 돼, 그래. 진짜 그 부지런에 거기에 그러니까, 좀 약간 재미가 있어. 내가 모르는 <웃음> 그 절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뭔가를 하려면 특히 제너럴한 거부터 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떤 그 뭐랄까 난이도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것도 좀 모호해서 가끔 가끔 한국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닌다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말한 것처럼 이제 박사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로다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끔 내가 코멘트를 달다가도 어느 부분은 아 이런 부분은 진짜 모르겠어. 그게 그만큼 부분적인 거고 뭐 나름 내로다니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 관심 이 없을 수는 있지만 내 기준에는 저거를 차라리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튜토리얼을 만든다. 그러면 나중 또 신인야사수 도 있을 것 같은 게 나도 그거를 하면서 뭔가를 더 배워가고 더 딥하게 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는데 거긴 제가 형한테 팁을 하나 드려. 응.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다 그거를 지도를 딱 그리고서 딱 뭔가 사, 성을 쌓려 으 하지 말고. 그냥 그날 그날의 관심사가 있잖아. 형, 지금 우리 비디오 찍기 전에 네. 약간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이야기 했잖아. 그럼 그게 나의 관심사면은 거기에 응. 맞춰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맵핑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치면은 맵핑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응.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프로젝션. 프로젝션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마케로 그 프로젝션에 대한 원리만 그냥 글로 적어놓는다던가 아니면 글과 플러스 무슨 뭐 테크니컬한 어떤 코딩 그런 있다거나 그냥 그 세트로 그냥 한 덩어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 덩어리들을 그냥 그때그때 관심사에 맞춰서 쌓아 놓다 보면은 나중에 이타픽으로 그걸 엮거나 이타픽으로 이걸 엮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음. 나 그것도 그리고 저번 주 생활이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거를 지금 뭐 회사 차원에서든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일 해도 이런 데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할때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회사라는 거를 떠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원천, 원론적인 그런 이 얘기들은 이런 거를 우리가 내가 이렇게 디벨롭퍼 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시도를 해봤고 이런 음.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그냥 그걸 막 오픈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얼마 거는 안 주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내 생각은 이래요, 저 생각은 이래요. 이런 게 될까, 대화가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중에서 뭐 예를 들어 2D가 저는... 2D 피시스로 3D 피시스로 네. 바꿔가지고 디자인을할때그연뭐 어떤 아이디. 어우리막 이런저런 방법들 막 얘기 막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커멘트를 줄수 있을까? 자기 생각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이렇게, 하면 응. 저는 아니라고. 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걸 우리가 영어로 해이지고완전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디 이렇게, 이 그런 친구들이랑같이 의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이렇이좀되게그 유학이 기때 이게 그, 그 유적으로 같은 개념이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라소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자인 컴퓨팅 하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서 차라리 올리는 게 조금 더제 생각에는 음. 더 의미 있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사실 이 유튜브 하는 것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저가 그랬어요, 제가. 저 영어도 못 했죠. 그리고 뭐 좋은 학교도 안 나오고 돈도 많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항상 윗사람들이랑 부딪히게 되면 항상 무시라기보다도 이게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게끔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게 뭐냐면 지식의 어떤 독점 정보의 독점이거든요 몇몇 사람만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몇몇 사람만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사실 그 훌륭한 정보도 아니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뭐냐 그 커리큘럼을 자기 배웠던 거 그런 거 살짝 갖고 와 가지고 제대로 이해는잘 모르겠지만 그 그런 거 갖고 이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정보가 확 열리고 네? 정보가 열려서 어쨌든 내가 영어가 안 되고 좋은 학교를 못 나오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고 하면은 그 정보들 액세스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뭐 거창하게 뭐내 능력도 안 되고 뭐 거창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형도 형도 얘기했듯이 한국에 있을 때아 형은 인터넷으로 회의를 참여했거든요 그때 이제 오픈 디자인 테크놀로지 할 때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거거든요 각자의 프로페션들이 있으면 그프로페션들을 가지고 아이 정도는 그래도 같이 공유 해서 하면 좀 좋은 정보겠다 아니 내가 이 부분에 내컨피던트가 있다 어느 정도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얘기하지 아 하나의 어떤 게이트웨이로서 정보들을 좀줄수 있다 후배들에게 실무자들에게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쭉 뿌려놓고 있으면 이제 사실 생각해보자 톡 까놓고 생각해보자고 요 내가 뭔가 빔을 공부하고 싶어 그럼 우리 어디로 먼저 가요? 서점 가겠죠? 도서관 가겠죠? 그럼 비하면책 찾아보겠죠? 그럼 책은 일단 몇년 오래된 거고 다 과거의 책들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커링했지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정보들을 가장 실무에서 따끈따끈하게 다들 교수님들은 따끈 못하고 왜냐면 일단은 오프탑 픽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일단은 애들 가르치는 거랑 실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나마 학생들 이 하시는 게 그냥 유튜브나든지 아니면은 뭐 린다나 이런,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건축사 시험 같은 거 보는 거 거기서 그냥 몇개의 정보들이 다란 말이에요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회사 뭐 1년이냐 경력 사원면서 배우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비으도 설치해봐요. 비로 설치해보면 거의 다랩빗다 다 이런 그래, 거예요. 다 뭐, 그런 좋은 거.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추천이 나오거나. 네, 컴퓨 테이션쪽 설치해보세요. 다 그냥 뭐면 돌아가고 막뭐 만들고 그라스프로 뭐 하고 막다 그런 거다 해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기 그런 것도 필요하면 그 그 파운데이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너도나도 얘기했으면 저는 아마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네. 정보의 차원에서 정보의 공유 차원 u 에 d 공유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냥 이렇게 말씀드 i 이렇게 o 이렇게 a t i o 스 Foundation, Foundation, f o 하 n d a t i 에 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f o 하 n d a t i o n f 뭐 귀찮아.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딱한팝픽한팝픽 지금 형이 여기 크래식 디텍션에 관련해 가지고 저거를 만약에 저걸 갖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어떤 박사, 석사 애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했을 때 어떤 뭐 현재까지는 문제는 어떻고 음.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것도 형이 리서치를 하신다고 랬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을 전환이지 이야기 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것도 사실 나눠, 나눠질수 있거든요. 저방법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나누면서도 아 그중에서도 형은 요거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에이전 베이스 해 가지고 피직스 해 가지고 그러면 요걸로 해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 나오면서 이것들 패키지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은 그, 그쪽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거기에 다시 리비짓 해 가지고 다시 그패키지를 완성시키면 되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일하고 돈 받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 그래프를 만드는 것도 그렇죠. 사실 그게 나의 정말 재산이지. 사실 그렇죠. 사실 그게 재산이고 그런지. 사실 회사를 여러분들 회사를 움직일 때도 아 어, 결국에는 내가 가서 시간에서 일을 해주고 내 노동력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데 너십 불짜리냐 오십 불짜리냐 백 불짜리냐 시간당 천불짜리나 갈리는 거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는 나의 지식과 경험들이 그걸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잘 어필하고,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을 잘 해가지고 연봉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맞아요, 맞아요. 실력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다 딜이니까. 내가 이거 준데너뭐줄 거냐 이거거든.